자 그러면 이번 문정부들어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갭 투자였어요, 그죠갭 투자. 그래서 갭 투자에 참여했던 분들은 투자라고 말씀하시고 참여 못해서 배가 아프신 분들은 투기라고 하시는데, <웃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뭐 투자나 투기를 넘어서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지금의 이 시대에서 급여 소득자가 돈그 급여만 가지고 은퇴 준비, 노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 네. 네. 그래서 이분들도 노력을 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꼭 투기류만은 받아보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또 일반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거 말고는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부동산으로. 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 세종부 네. 들어오고 나서도 아니 그 이후에도 좀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갭 투자 이 전성 시대가 또 올까요? 아, 뭐 시원한... 정기적으로 도래한다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한 70% 넘는 전세가율이 심지어 넘는 지역이 상당히 있고요 음. 네. 저번에 기사에 보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특히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를 빌라 라는 상품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뭐 90% 넘어가는 것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음. 그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갭투자를 통해서도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음. 마련인데, 일단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어, 굉장히 갭이 작은 상태에서 갭투자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이제 투자자들도 있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내가 전세를 갈까 매매를 갈까 했을 때 매매가 사실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자산 상승도 되고 또 음. 내가 마음 편하게 계약 기간 없이 오래 살면서 그렇죠. 못박을것 같고 인테리어 음, 좀 하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갭 차이가 적게 되게 되면 매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 그러면 매매로 넘어가게 될수록 매매 수요는 많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네. 그러나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이 매매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줄어드는 효과잖아요 음, 그러니까 매가는 올라가고 매가 올라가는 속도를 전세가가 못 따라잡으면서 개비 갭이 다시 벌어지는 거 네. 그럼 갭이 다시 벌어지게 되면은, 어, 너무 많이 벌어졌네? 이제 음. 갭투자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죠. 되고, 매매가가 멈추, 게 되고, 음. 또 집을 실수자 구하려는 분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 전세가 들어가게 음. 되는 거죠. 그럼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매가는 매 가만히 있고,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전세 비율이 다시 줄어들고, 음. 이거의 사이클의 반복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게 되면 갭투자자가 다시 성행했다가, 네. 너무 벌어지게 면또 사라졌다가, 또 이제 생겨났다가, 음.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뭐, 누가 들어오냐의 관점이 아니라, 음. 그냥 이건 하나의 사이클로 보시면 될것 어, 같아요. 네. 그렇죠? 갭비용이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네. 줄어들면 많이 생기고 그렇죠. 넓어지면 좀 주춤했다가 이게 네. 이제 반복 패턴으로 일어나시게 는거군요 네.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갭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좀그 질문 을좀 해소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 지방까지 하다 보면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딜 딱 찍기가 너무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권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금액인데 개인에 따라서는 좀 많으신 분도 있고 좀 금액이 적은 분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1억 3억 네. 5억 1 0억이상 물론 1억 도큰 돈이지만 이제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크다고 네. 그렇죠. 말씀드릴 수 없죠 네. 오해 마십시오 1억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부동산시장현 한장에서 <웃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나는 1억 안팎으로 있다 서 1억 음. 안팎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서울하고 경기권 몇 군데만 좀 음,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금 1억이면 은 서울에서는 어. 이제 아주 일부의 지역이죠. 그렇죠. 뭐 용산이라든가 한금 이런 음. 것들을 제외하고는 네. 일반 빌라는 다 가능합니다. 빌라는 아파트는 것마다. 솔직히 1억으로는 서울에 살게 음. 전혀 없고요. 그렇죠. 네, 전혀 없고. 빌라 서울 쪽에를 들어가시려면 빌라 쪽으로는 음. 이제 아까 얘기했던갭 투자가 되죠 전세를 네. 안고 구입하는 형태.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매매 금액이 지역별로 뭐 4억도 있고 5억도 있고 음. 6억도 있는데 한 85% 90%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네.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수 있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격이 워낙에 비싸졌기 때문에 음. 아파트 가격이 비싸져서 이제 빌라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가격이 네. 잘 상승하는 거고 네. 또 이제 공공개발인이 어떤 그 신통기획이니 이런 식으로 음. 개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예, 서울 쪽에 빌라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뭐 이런 쪽에 투자하시게 되면은 투자금이 네. 워낙에 작으니까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음. 판단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사실 더 서울 경기가 한 일억으로 좀 힘들고 그렇죠. 네. 예, 그냥 뭐. 지방 쪽에 나가게 되면 지방도 이제 광역 시 이런거 말고요 약간 지방 소도시에서 어 너무 이제 나홀로 이런건 말고 중단지 이상급이 있습니다 500세대에서 뭐1 0 0 0세대 이런것들은 주방의 아파트라도 30평 대도 1억으로는 갭으로 충분히 살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너무나 처져 있는 지역 너무나 외딴 지역이 아니고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갭매우기 키 맞추기 현상이 음.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은 네. 일정 부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투자를 해두시게 되면 음. 어떤 뭐 그냥 현금 보유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나 음. 그런 어떤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투자금 1억으로는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불편한 얘기 하지만 아파트는 힘들다. 이제 상품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네. 아파트의 대체제인 이제 빌라 투자를 바라볼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도 뭐 지역에 따라서는 세거냐 한거에 따라서 개 차이도 많아고 금액 차이도 네. 많은데 아직도 뭐 천만원 할수 있는 것도 아직도 있더라고요예뭐 아. 약간 이제 외곽지역이긴 네. 하죠 그뭐 금성구나 네. 뭐 이런 지역들 음. 뭐 도봉구나 이런 쪽은 천만원도 가능하고 예, 음. 네. 우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마포구니 네. 아니면 동작구나 뭐 송파구 음.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잖아요 그 그러나 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한 4천만원 5천만원 내외 정도로 또투입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작은 금액 이라고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음. 네, 그런 걸로 뭔가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빌라 네. 서울 지역 1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고 이제 빌라인데 네. 네. 뭐 지역적으로는 이미 어디가 좋은지 이미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단은 네. 그렇죠. 네. 조금 더 좁혀봐 주시겠어요? 2억으로 할수 있는 아, 것들 아 빌라 지역을 어, 조더 일단 강남 3구 추천드리고요. 네. 왜냐면 강남 3구는 어떤 개발에 대한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서울시장이라도 더안 좋은 음.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서울 강남 상구를 먼저 개발한다는 건 명분서 안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음. 어, 워낙에 회사가 많고 또 가장 비싼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아파트 들이밀집 있는 음.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직장은 가장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 는 엄두가 안나니 음. 예, 당연히 전세에 대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전세가 비율도 높고 그 다음에 땅값 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프라도 잘 구성되어 음. 있기 때문에 예뭐 이 꾸준하게 잘 오르는 지역 이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이자리영등포구 영등포구, 네, 영등포. 예, 영등포구 네. 쪽이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어, 개발 하려는 게 이제 저층 주거지와 네. 그 다음에 역세권 부근, 음.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지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공업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영등포구와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 네. 그 다음에 뭐 강서구와 창동 일부 이런 쪽에 있는데 불어나 음. 가사는 이미 다 개발이 된 음. 것들이고요. 네, 가장 규모가 크죠. 서울에서 한 35%의 중공업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영등포구고, 네. 영등포구가 이제 워낙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여기 쏠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가가두개 이상 오르는 것도 어떤 네. 이렇게 어, 서울 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플랜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를뭐 물론 과거의 금액에 비해서는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많이 네. 그리고 또 현재와 또 미래를 비교하게 되면 현재가 금액이 싼 거기 때문에 음. 뭐 지나간 것들은 뭐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부터라도 이쪽 지역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음. 판단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저소득 아그 저층 주거지는 약간 표현이. 모호하고 네. 역세권 지역에서는 이제 그 주변에 노후도가 좀 있고 네. 상권 상권시설보다는 주택 빌라가 밀집한 지역을 서울 시간 80곳 80곳 정도를 이제 네. 지정해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음, 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습니다 네. 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검색해 보시면 어디인지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그 손품을 파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발품도 파시고요. 자, 아, 그럼 이제 3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억도 이제 서울에서는 돈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 3억 갖고 네. 아파트 접근 가능할까요? 서울에서? 어떤가요? 지금? 어, 가능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네. <웃음> 추천드릴 수 있는 만한 아파트는 아니죠. 아, 와, 외곽에 이제 나홀로라든가 네. 이름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라. 3억 사실은... 3억이란 그런 돈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렇죠. 음, 옛날에는 복권 당첨 1억이었는데 음, 네. <웃음> 이렇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3억이라 그러면 서울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빌라인데 네. 빌라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용산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미군기 지가 이전하게 되면서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안 됐던 것을 어 집중해서 음. 개발을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발이 이제 하루아침 되는건 아니지만 음. 이제 천지백 개벽이 타려고 이제 폼을 음.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뭐 한남뉴타운 이라든가 네. 뭐 동부이천동에 재건축 아파트는 뭐 현금이 20억 이상 들어가는 거니까 음. 언감생심 이고 네. 그렇지 이제 언 개발이 지정된 건 아니지만 네.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예정되는 그런 것들 음. 그런 지역에 이제 빌라들이 보통 한 3억 에서 3억 5천 음, 그 정도 선에 이제 투자가 가능한 것들이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면, 여기는 뭐 이제 재개발 음. 이슈를 좀 받아보고 중기적으로 그렇죠. 들어가요 네, 는거 재개발 이슈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가 없다고 볼수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네. 어찌 됐건 됐을 때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날수 있는 거고 음.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없지 않다 이렇게 음, 보여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투자 하실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바꿔서 경기 권으로 나가야 로. 되는 거고 네. 경기권도 이제 신축 아파트나 역세권 이런거 는구입하지 못하고 음. 약간 이제 비역세권이나 네. 아니면 구축 형태 음.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권도 예에서 뭐 분당, 판교 뭐 네. 이런 데하고 또 일반 저기 강북 쪽의 경기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네. 경기 남부 쪽이 아무래도 인기가 좀 있는 그렇죠. 편인데 네. 그쪽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뭐 일기 신도시가 화두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에서 분당이나 뭐 평촌이나 음. 이런 데는 좀 힘들겠지만 네. 3번. 예지는 9001산. 요런 네. 쪽으로는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음. 때문에 요런 쪽에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일산 같은 경우는 이어간 5000에서 역, 네. 억내외뭐 20평대 네. 전하는 것들이 그리고 다른 지역도 여기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음. 때문에 요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좋지않을 좋지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이제 다음은 이제 5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억으로 가면 조금 더 선택지가 넓어질 것 같은데 네. 자, 5억으로 어, 서울 아파트 접근 가능할까요? 서울 아파트는 이제 일반 구축 아파트 중에서 음. 25평형 정도는 이제 되는 것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고요. 여전히 5 갖고도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굉장히 제한적이다. 3 0평때도 힘들고 어, 음. 뭐 신축은 사실은 아직도 한참 멀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음. 입지는 좋아요. 입지는 이제 그 외곽이 아니라 이제 중심부에 있고 중심부에 있으나 사실은 뭐 재건축 대상도 음. 아니고 뭐 신축도 아니고 약간 연식 이애매한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가격 상승 분이 조금 더딘 상태니까. 네.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 중에 작은 평수 20평대 음. 같은 것들은 네. 이제 갭을 네. 통해서 음. 5억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간혹 나오고요. 네. 아니면은 외곽으로 가되, 외곽으로 가되 이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노원구 쪽이라든가 네. 뭐은평구나 일부 음. 있는데 그런 쪽에 있는 이제 작은 평수 아파트. 어차피 음. 이제 재건축이 되게 되면은 큰평수를 받을 네. 수 있으니. 재건축 바라보죠. 그렇죠. 투자.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좀 접근이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10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억은 <웃음> 네. 좀 있겠죠 10억은 <웃음> 예전 같으면 사실 그 빌딩을 알아볼 정도로 <웃음> <그러게요>. <웃음>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너무 힘들어졌고 음. 사실 여전히 제약이 있습니다 10억도 네, 네, 10억도 그래요. 있어서 음. 어, 일단은 어, 재개발 재건축이 접근이 가능하고 요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이제 확정된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갈수 있는 음. 지역이 있고 그러나 뭐 한남성수 석성 노랑진처럼 굉장히 좋은 지역은 여전히 못 갑니다 음. 네, 그러나 자. 아주 외곽은 아니더라도 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입지가 괜찮네 그리고 나중에 신축으로 변모할 수 있는 음.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해보시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못지않은 가격을 형성하는 경기권들도 있잖아요 근접 지역에 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뭐 아까 일기 신조지 말씀드렸는데 음. 분당 같은 것들이 대형 평수를 좀 고려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 네, 대형 평수가 아무래도 지분당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형성돼 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노리시게 되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음. 네. 그 그 잠깐 이제 가외로 우리가 보통 이제 2 0 평대 중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였고 네. 가격 상승폭도 컸었죠 그렇죠. 대형 평수에 비해서. 네. 어 지금 그래서 이제 시공사에서도 대형 평수 공급을 많이 줄였잖아요. 네. 어 근데 뭐 돈만 많으면 큰집다 원하죠. 그렇죠. 어, 네. 앞으로 이 대형 평수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대형 평수는 이제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일적으로사람들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네. 옛날에 25평 아파트가 제일 인기 있었던 시절 음. 그거보다더 전해 가게 되면 2006년 7년에는 아파트 평당가격 자체가 대형 평수가 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25평 아파트 두 개를 사는 금액보다 50평 아파트 하나 사는 게더 비쌌단 말이죠 음. 네. 명목가격 자체가. 그쵸. 그러나 지금은 뭐 굉장히 격차가 줄어들었죠 <웃음> 두배는요녕 네. 네. 그렇게 됐었던 원인은 일단은 금융이기 때문에 음. 일단 사람들이 돈이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사는 어떤 시대적 분위기도 아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이제 부동산 쪽에 많은 자산 투자하지 않으면서 네. 어, 집을 구입해 들어서 작은 것 위주로 음. 갔었던 거죠. 근데 네. 우리가 무슨 뭐 미니멀리즘처럼 이렇게 작은 것들을 선호하는 어떤 문화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쵸. 자금 사정이 내지는 시대적 음. 배경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음. 다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제 부자들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대형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음.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 대형평수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다시 올라갈 텐데 이제 예전과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돈 있는 사람들이 대형보수로 선호한단 말이죠 네. 일단 집값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음. 거기다가 대형까지 할라 그러면 자산이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자산가들은 일단은 지역을 먼저 볼 겁니다 음, 그래서 지역을 보고 나서 그 지역 내에서도 대형평수가 가능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대형 이라는 것은 지역별 차등이 분명히 그 요소를 네. 기억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지역에 있는 대형평수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강남의 대형평수는 엄청난 인기를 누릴 겁니다 음. 근데 위치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네. 네. 비핵심지역인데 덩치만큼 대형이라고 해서 음.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몰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음. 그 대형평수는 음. 음. 그렇군요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이제 네. 재건축 아파트 관심이 가장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리편문도 네. 어, 어, 이번 새정부 들어와서 네. 그투자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살짝 추천을 받는데 창동 상계그 중아파트 도 네. 어, 살짝 말씀했던 을것 같은데 아, 여기는 어떻게 받아보시나요 이제 재건축이 당연히 굉장히 인기가 많을 테니 네. 그 추천을 드린 거고 이제 재건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창동 상계 이쪽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동안 좀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다고 볼수는 없죠. 네, 여전히 그렇죠. 예, 동복권 끝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나 그 주변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도시들도 가격이 10억대 중간 15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단 말이죠. 음, 네. 네, 우리가 뭐 판교 같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용인 수원 동탄 이런 쪽에서도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 음. 그래도 얘는 서울에 있는 것들인데 네. 또 완성이 되게 되면 적어도 15억 이상 갈 거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가격적인 음. 면을 봤을 때는 지금 금액이 좀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수익적인 측면에서 음. 어 남아있는 수익이 많다고 기대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기, 그 추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규모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주공 아파트만 한 25,500세대 음. 정도 되는 거고 네. 기타 90년대 전후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4만여 세대가 대기 음. 그렇죠. 중에 있거든요 뭐또 뭐. 신도시급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아, 그래서 하나의 신도시 형태가 서울에다가 꽝 들어오는 형태이기 음. 때문에 서울 근접해 있다고 삼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서울 내에 있는 그렇죠. 신도시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은 음. 우리가 기대하는 파급보다 훨씬 더셀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어. 이러한 인프라 네. 그 다음에 주거 벨트가 완벽하게 형성된 음. 도시 그 도시라고 해야 되, 되겠죠 네. 그런 지역인 탄생하는 거니까 음. 당연히 이제 가격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 갭투자 금액까지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억 3억 내지는 한 5까지 억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로 접근하기는 참 쉽지 않은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1억 3억 밖에 없으면 그럼 아파트 투자 못하고 기다려야 되냐 는 아닐 것 같아 뭔가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대체제로 빌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1억 3억으로 서울에서 이제 빌라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에서도 보면 빌라 투자 한번 뭐 폭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웃음> 많이 있는데 <웃음> 지금 아파트로 접근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네. 어, 내 자금에 맞게 서울 아니면 이제 경기도 핵심 지역에 <웃음> 빌라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있을 것 아, 같은데, 아, 같은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여기는 참 제가 할 말이 많고 많 <웃음> 것 같긴 한데. 많이 해주세요. 중요한 네. 얘기니까. <웃음> 일단 결론은 빌라 투자하셔도 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지역은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서울,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광역시, 도심권에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잠깐 언급했지만 빌라를 투자하는 이제 그 가격 상승 요인은 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거주자들이 잘 존재를 하고 있느냐 실거주자? 그 시장에 네. 예, 실거주자가 있고 또 하나 는 이제 투자자가 있는건데 네. 일단 실거주자 부터 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빌라와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음. 누가 봐도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네,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쵸. 그게 훨씬 더잘뭐 어, 구조도 그렇고 커뮤니티 같은 것도 그렇고 음. 보안도 그렇기 때문에 네.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네. 그럼 빌라 에는 왜 사냐 음.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빌라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 네,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죠 네. 지역을 바꿀 순 없잖아요 내 직장도 네. 여기 있고 여기서 나고 자랐고 했으면 네.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 못 가니 빌라를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런 어떤 실수요자 시장에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입니다 음, 그 인근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 수요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서울 서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음. 지방에서 빌라를 사는 걸왜그 권해 드리지 않냐면 지방은 아파트도 싸요 <웃음> 그렇죠. 거기에 음. 대출도 잘 나와요 이미 조정 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보태서 아파트를 구입하지 음. 빌라를 구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도 빌라가 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살죠 사나 음. 그쪽 지방의 아파트도 구입하기 힘든 약간 저소득계층이 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쵸.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이런 수요층들을 갖고는 가격이 올라가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음... 문제를 감안하기 때문에 아, 실수요자 시장에 가장 튼튼하게 더해 있는 대표적인 서울 지역을 빌라투자의 음... 첫 번째로 꼽는 거고요 네. 투자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도 네. 결국은 뭐냐면 내가 빌라를 샀는데 네. 이거를 허물고 재개발해서 내가 아파트를 받았을 때 음... 수익이 클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어디를 제일 많이 사람들이 투자하느냐 음... 아파트가 됐을 때 가장 비싼 지역을 음,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야 수익이 가장 크니까 네. 어차피 투자금액은 경기를 가나 외곽으로 가나 서울의 핵심적으로 가나 음.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지역일수록 매가가 비싸지만 전세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투자하려면 좋은 지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서울 쪽에 많이 몰린단 말이죠 그래서 실수요자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투자자 시장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빌라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몇번 보는데 빌라 투자 는 하지마라 하지마라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그분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빌라 시장을 전혀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음, 음. 근데 우리에 대한 고정관념 있잖아요 네. 빌라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음. 좀 안전한 투자를 하세요 이거 맞는 것 같지만 음. 뭐그 빌라 투자하신 마시고 이쪽에 뭐 경기권 아파트 짜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데 내가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갖고 왔는데 음. 그 아파트는 3억 짜리인데 음. 그걸 사라고 조언하면 그게 올바른 조언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죠 그니까 러2억을 음. 갖고 왔는데 어디가 사야 됩니까 어디가 음. 제일 좋아요. 현대 아파트 제일 좋은 거, 물론 압구정 현대 아파트, 고 <웃음> 이거 똑같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조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음. 빌라를 이제 별로 안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국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는 빌라가 당연히 상승률이 크지 않지만, 음. 네. 특정 지역을 골라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서울의 빌라 같은 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음. 그 이유는 서울의 빌라는 한정되어 있는 공급에 전국 수요가 덤비기 때문에 가격 확 올라가는 거죠. 음. 그러면은, 주식을 우리가 어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5만원에 사서 10만원이 됐으면 왕창 번건데 네. 그 사이에 주가지수가 2000에서 2050밖에 안 올랐다고 음. 별로 안 오른다 사지 마라 라고 하는 꼴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잘 고른 빌라를 사게 되면 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네. 소액투자자 분들한테 의미 없는 조언을 할 바에는 음. 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빌라 투자를 저는 사실 제 것만 거의 한 780번 샀다 팔았다 해봤잖아요 네네. 노하우나 수익 같은 게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고 음.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고정관념으로 위험하다라고 음. 발언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느껴져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알면 은 하면 되지만 모르면 은 사실은 노코멘트 하는게 맞는 거지 음. 하지 말아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음. 뭐 제가 뭐 다른 데 가서 주택 얘기하거나 뭐 정책 얘기하지만 네. 뭐 상가얘기라든가뭐경매 얘기 이런건 음. 잘 안하거든요 네. 그 저는 심정 지 공회사도 그 자격증도 있고 낙찰도 음. 받아봤고 상가중계한 2년 해봤습니다 네. 그러나 저보다 그쪽 분야에 훨씬 더 전문가들이 그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의 얘기를 못하는 건데 음. 네. 빌라시장도 해보신 분들 거기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야지 음. 사실 은 그냥 아예 빌라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요 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서 역시 빌라는 위험해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저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저도 제 주변에 에, 빌라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잘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꽤 많은 수익을 이제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국적으로 볼게 아니라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는 어느 지역 무슨 동몇평 하면 가격대가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빌라는 의외로 가격에 좀 불경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고르면 거의 적은 금액으로 서울의 핵심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 있고 하니까요 어, 빌라 공부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공부하시면 오히려 좋은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서울의 이제 빌라 투자 로 네.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네. 뭐 이제 그 우리 이수영 대표님이 바라보시기에 네. 네. 어디가 좀추천해볼만 하신가요 어~ 이제 어느 지역이 될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관심. 가야 돼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아파트 가격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비싼 지역 사죠 음. 그중에서도 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죠 음. 예를 들면 제일 비싼 거는 강남이지만 네. 강남이 주변이 빌라가 개발될 것 같진 않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잠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꽤 비싼데 네. 꼭 개발이 될것같아 음. 그래서 사람들이 용산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고 그렇구나.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는 음.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발될 지역들. 그러니까 2 0 4 0 계획이 또 얼마 전에 나왔지만 기존의 도심들 이제 그 강남권 그 다음에 도심권 네.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권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강남권은 개발되기 좀 힘들다고 봐. 도심도 사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됐고 그렇죠. 여의도는 재건축이고 음. 그러면 이제 영등포 쪽에 있는 빌라 같은 것들도 사실은 뭐 토지라 창고나 뭐 공장이나 이런 걸 직접 매입하는 게더 좋긴 하나, 네. 그런 뭐 어마무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소액으로 들어갔을 때면은 요런 쪽에 있는 빌라를 하나 가져가시는 것도 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또 이제 한강변 쪽, 한강변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 한남뉴타운, 압부정동뭐그 음. 다음에 뭡니까 성수뉴타운 등등 음. 네. 해가지고 네.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남아 있는 지역들이 이제 개발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음. 그런 쪽에 이제 빌라 투자하시는 것도 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주택은 땅과 이 건물의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에 지금 아파트도 많이 올랐지만 네. 최근 한 3, 4년 들어서 단독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 단독주택이 왜 뭔데 저렇게 많이 올라라고. 음. 어, 우리 이제 내용을 네. 다는데 일반인들이 봐서는 <웃음> 그렇죠. 네. 저게 뭔데 저렇게 두 배씩 아, 올랐어? 뭐 어,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영도포만에도한 4년 동안 두배 올랐고 네. 저쪽 용산 같은 데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있지만 예를 들어 원효로 쪽 같은 데는 네. 한 3년도 안 되는 시기에 거의 두배불랐어땅 네. 사람들이 저 도깨비 나올 것 같은데 허름한 집이 어떻게 저렇게 막 10억짜리 20억이 되고 그죠? 한 3년 만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의아해하시는 분들 이 네.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왜 단독 주택가이 이렇게 많이 올라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물리적 현황만 보게 되면은 올라갈 리가 없어요. 음, 그러면 계속 감가만 되는 거니까. 낡아지는 네. 상품은 오히려 가격이 회계상으로 떨어지는 건데 네. 시세는 오른단 말이죠. 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2006년인지 7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동산이 이제 어, 햇병아리 시절이죠. 네. 그 시점에 이제 반포 구중아파트의 가격을 봤을 때그 네. 허름한 그때도 허름했잖아요. 음, 그때도 30년 됐으니까. 네. 한 12억인가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왜 저게 저렇게 <웃음> 비싼가? 왜 이렇게 <웃음> 네. 비싸죠. 저렇게 허름한데. 음. 음. 라고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음...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나중에 새 아파트로 변모가 됐을 때는 정말 지금 뭐 어마어마한 네. 예, 그런 아파트 가격이 될 거니까 음... 그런 어떤 내재 가치를 갖고 결국은 거기 있는 이제 그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음... 토지의 가치를 갖고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시장에서 똑같습니다 단독주택도 음... 아까 서울 이라든가 그 서울에서 특히나 이런 도심권에서는 음... 나대지 형태가 없다 보니 어 당연히 기존에 있는 주택을 부시고 나서 공급을 음. 해야 되는데 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러한 그 단독주택들에 대한 시소 가치가 높아진 거죠. 음. 얘네들이 유일하게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어. 네. 그래서 이 토지가 단독주택 같은 건 작은 거는 뭐 30평서부터 큰 거는 음. 뭐한 100평, 120평짜리들도 있는데 음. 이런 것들의 가치는 이제 단독 주택은 그냥 부담 시각적으로 없애버리고 네. 와, 이만한 서울에 땅이 있구나로 판단하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뭐 신축 빌라를 짓건 뭐를 네. 하건 하게 되면은 음. 거기서 이제 요즘에 분양가도 비싸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판매했을 때 굉장히 수익이 크게 되는 음. 거잖아요. 그럼 원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땅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특히나 이런 서울의 음. 단독 주택 같은 것들은 이제 삼독 주택의 비율이 예전에 거의 한 15%까지 갔다가 지금은 네. 한 5 프로 밖에안 남았어요. 그래? 어이, 네. 어마어마하게 없네요. 줄었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가면 갈수록 희소한 가치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되시는 분들은 단독주택 자체를 매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는 이제 이 단독주택 그 노후도가 심한 곳은 뭐 재개발이나 뭐 가로교 정비사업으로 갈 수도 네. 있고 소규모 재개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기업형으로 해서 이런 걸 매입해서 뭐큰 오피스텔을 짓는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있고 지금도 보면 은퇴자분들이 한3 0평5 0평한0평 이래 걸 사서. 어, 본인 건물 하나 지어서 맞아요. 한계층 많습니다. 살면서 임대사업 하신 분같습니 네.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이런 구주택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공급하려는 수요는 많고 음. 땅은 한정돼 있으니 가격이 안올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이승훈 대표님 모시고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들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꾸 변해요.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바라다 보면 어, 기회를 볼수 있죠. 저는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봐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봤느냐 그러면 그 패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시려면요. 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또 이렇게 가끔 우리 이수근 대표님 같은 전문가가 나왔을 때내 판단하고 또 전문가의 판단 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더모시고 네. 또. 우리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정도 시장의 윤곽이 잡히면 그때 한번 더모시고 시장의 흐름 또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